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어? 드세요. 아니, 이것도. <웃음> 와, 풍경 일자리. 어머, 와, 이거 진짜 나오기 힘든 건데, 이거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드디어 마비노기란 지 18년 만에 바비노기로부터 정식으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오늘만큼은 저희 넥슨 광고주님. 넥슨 광고주님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 네. 채널 광장인데 자한 찾아올까요? 헌이라는 친구 앞에 있습니다 저분이신가?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엔젤스 순당무 입니다 저는 모든 게임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마비노기도 좀 잘할 것 네. 같아가지고 모든 게임을 잘한다고요? 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채팅에서 물음표가 올라오고 갈고리가 막 띄어지거든요 잘한다고 하면은 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, 안녕하세요 예, 아지님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. 하이하이. 네, 아 오시다 오시다. 야 오시다 네, 오시다 제말좀 제 봐주실래요? 아. 말이 아, <웃음> <아니>, 말이야 뭐야 <웃음> 진짜 <나. 웃음> 자 일단 제 옆에 오시고요. 네제 옆에 오시고 패은 네. 잠깐 넣어주. 그 펫을... 네, 그분은 제가 아니에요. 패스 주는 구형아 어서 오세요. 와, 와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해준이면 <목소리> 그 자체로 끝이다. 자, 그럼면 이제 우리 한번 블루니퀘스트 지금 나오신 것들 한번 천체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. 퀘스로 가가지고 잃어버린 목걸이? 자, 잠깐 V 키 누르면 날수 있어요. V 키 눌러보세요. 날수있 V 키 눌러보세요. 와, <목소리> 뭐야? 어, 날수 있을 텐데 바다 저... 체으면날수 있을 거예요. 잠시만 위로밖에 위로. 안 가요. 어, 아, 아, 아, 위로 네, 왜 위로만 네, 가세요? 오세요. 위로 위로밖에 위로 안 가요. 음, 어떤 가요또 다른 어, 이쁜 거 없나요? 다름 이쁜거요? 잠깐만요 어, 뭐야 나 와, 었어자 그걸... 진정하세요 와. 고인물 구역입니다 어. 지나가는 유비를 참지 못해요 여기 어, 소매도 납치된 어. 네. 거야 지금. 되게 웃긴 게 혜진님은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모습이 완전 다르세요 지금 네두 분도 혹시 요리 좀 자신 있으신가요 약간? 아 당연하죠 네 클릭 클릭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, 요리를 네. 한번 해볼 건데 네 고인물분들한테 이제 딸기 우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각자 4개씩 나 오세요 자저 근데 저소가 대전 신청하기가 네. 있는데요? 하는 거지. 그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, 아시겠죠? 하나 더자볼 거나 아, 유저 아니야 유저? 아 유저야? 아니 이 사람들 아니, 왜 저인 척해? 아 빨리 <웃음> 죄송하다 <웃음> 가세요, 빨리 죄송하다 가서. <웃음> 아여긴가요 앉아 앉으셔서 덕담 덕담 한 마디 넣어 주시죠. <웃음> 어? 그럼 <여기>. 많이 보세요. <웃음> 어? <웃음> 많이 넣으세요. <웃음> <감사합니다>. 자 적기력을 <정신이라고 웃음> 많이 보세요. <죄송합니다. 많이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어? 아니 이거 되게... <웃음> 와 푹신 일자리 와 이거 진짜 나올 힘든 건데 이거 안 되요 눌렀도 돼요? 런 건데 안돼안돼 먹을 것도 있어 먹지 않다 아 재료가 아깝다라고 되는데 <웃음> 네. 아, 순당무님 제가 또 이것도 능력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요리에 재능이 있나요? 그 재능이 그 재능이 아니라 약간 암살 암살 쪽 <웃음> 그렇지 암살 약간 그쪽 재능 약간 네. 음악의 조예가 좀 깊으신가요 혹시 두 분? 아, 아, 아 잘하죠 아, 네 우리 아니, 다 잘한데 두 분은 <웃음> 네. 다 아, 잘한데 없어요. 네, 왼쪽에 문표 뜬거안 보이시나요? 역시 저. 지금은 이제 한국에 지금 순당민이눌러요 어, 나그 뭐야? 어, 잠깐만요, 뭐야? 어, 눌러였어 <웃음> 잠깐만, 나 현실 현실화가 됐는데? 뭐야 이거? <웃음> 오, 대박이 예쁘다. 와, 다 같이 하고 있어, 신기하다. 오, 그 실수하시면 앞에 막 거미들이 보러 와요. 보시면은. <웃음> 아, 그러네 어, 어, 진짜요? 네. <웃음> 야, 아, 마지막에 못으면누 그렇죠? <웃음> 선생님! 어, 당친듯 <당연하죠. 웃음> 미친 듯이 실어보가어 보이는데? 미친 어 보이는데? 미어 보이는데? 미이 싫어 보이는데? 미친 듯이 싫어 보이어 보이는데? 자, 웬마카게 꿀맛을 한번 해봤거든요. 한번. 두분다 소감 말씀해 주시 한번. 오랜만에 하니까 또 추억에 젖고 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사람들과 협동해서 하는 많은 콘텐츠들도 있고 수박 보았습니다 <웃음> 재밌네요. <웃음> 아, 일단 듣던 대로 자유도가 높아서 일단 요리도 재밌고 연주 다 같이 하는 것도 뭔가 낭만이 있고 캐릭터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저는. 맞아, 귀여워. 자, 그리고 링크 그 마비넥스 들어가는 링크 들어가시면 리벤트가 있거든요. 함께하면 완벽해 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와 넥스트로 누르시면은 선착순 3만 명이어서 지금 이제 빨리 합정 판매를 빨리 해야 다 친구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누정 레벨 2만 만 달성하시면 돼요. 자 저도 오늘 두 분과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. 두분 마비노기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면서 어, 오늘 딱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. 저 손당무님은 저 요리는 일단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. 아 왜요? <웃음> 네 재밌었습니다. 네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. 돌아오세요?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